장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태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라고는 우주와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태초예요 아! 아무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우주가 뭐 저절로 생겼다든지 뭐, 뭐 진화됐다든지 아니에요.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뭐 구관 설명 필요 없어요. 예. 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마음물을 여신에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뭐 신발도, 조그마한 악세사리 하나도 저절로 생기는 거 없어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이 집도요, 사람이 지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사람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돌멩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세부치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나무토막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응? 예. 그 하나님이 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응. 창조하셨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 학교에서 배우기를요 이게 막 오랫동안 막 불덩어리가 막 타면서 용암이 막 솟아오르고 그걸 혼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뭐풀한 포기도 없고 뭐 벌레 새끼 한 마리도 없고 뭐 생명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공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허감이 깊음이 있고 캄캄함이 있다. 예.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캄캄했어요. 그다음에 예, 불은 점점 땅 속으로 들어가고 이 표면은 뚜껑 구름으로 수증기가요. 예. 쫙 둘러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물 위에. 이 운행이라는 말은요. 암탈이 알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래요. 이 포괄한다. 이 달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탁기에서 뭐 이렇게 컵에 내가 쑥 돌려서 후륵 마셔도 되는데 암탈에딱 품으면 21일 만에 그 예쁜 뺑아리에서나 뺑아리 뺑알이 빽빽합니다. 그죠?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요. 그 어디에도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태양계에 아홉 개 행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디에도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은 없어요. 금성은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랍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가 1년입니다. 예? 화성은 얼음어리입니다 예? 달은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없어요 네. 낮은 섭씨 130도 밤은 영하 160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 외에 어디에도 사람이 살수 있는 것은 없다 지구도 원래 그랬습니다 지구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뚜껑 그 불덩어리가 지금도 입 속에 막 불이 돌잖아요 용암이 두꺼운 구름으로 둘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접근해 오셨다. 자, 여기 재창조입니다. 예, 여기 사람이 살수 있도록 이 지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빛이 있으라! 빛은 태양빛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도 130만 배큰 불덩어리래요. 지구를 위해서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어 매달아놨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구의 생명이 살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물은, 물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야 되는데 빛을 만드셨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두꺼운 구름층 그 사이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에 물은 투명하게 지구를 둘러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육지에서, 예, 무치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이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육지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종류대로 만드셨다 식물이 수백만 종류라고 해요 셀수 없어요 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진화됐다고요? 무엇이 진화돼서 장미꽃이 됐을까요? 무엇이 진화돼서 에? 포드나무가 됐을까요? 무엇이 진화돼서 사과나무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종료대로 만났습니다. 이 식물의 신비는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저녁에도 EBS에서 요이 식물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어휴, 엄청나요 이 이거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도무지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의 신비는 어때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에? 이게 식물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줍니다 창세기 일작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지하단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놓았을까요? 우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아시의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식물, 수백만 종류의 식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솜씨를 보여주고 있고 바다 속에 물고기를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그랬죠 육축은 처음부터 사람과 같이 살수 있는 동물 가축입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특별한 것몇 가지 제약으로는요, 크고 작고 색깔도 다르고 그런 것 뿐이지, 예? 짐승도 예, 눈두개코입뭐귀 있고 어 앞발 뒷발 있고 얘 예, 물고기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요 모양이 응그지 맘대로 생겼으면요 예뭐뭐 뭐 사람도 말이요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은 코가 막저통수에가 붙고 눈이 발바닥에 가 붙고 막지 맘대로 부모가 낳았지만 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은 어머니 못해서 나를 조직하시이 장부를 지어 심묘 막지 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아들 예? 아버지를 떠난 아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야죠. 예, 네. 잃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래요. 네. 여러분 아들이 잃어져 있다면 돌아오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네,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멸망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하늘나라 데려가실러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싫어하십니까? 왜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합니까?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일부러 잊어버려 합니까? 왜 거짓말을 지어냅니까? 진리를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시신다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